네 저는 내가 랜다 안녕 동티비요 동티비 동TV 오늘은 조금 멀리까지 왔는데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한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 도로이 빨간 실선 이란 제목으로 많이 봤을 텐데 그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야 이곳은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인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촬영 중에 동네 주민분들이 보시고 뭔지 궁금해하시고 보고 계셔서 집중이 되지 않아서 피해왔습니다. 덩트뷰 시작해볼까? 내 차로. 아 이거 아까 했구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그러니까 소화전, 급수함, 저수조 등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노면은 적색으로 색칠을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고 표시된 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증가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지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동티뷰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어디인지 짧게 다시 한번 알아볼까? 첫 번째 소화전 5m 이내 소방차의 소방용수는 3분에서 4분 내 소진되기 때문에 소방용수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 두 번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이런 곳에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코너를 돌아가야 하는 차의 운전자가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지 못해 도로로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네 번째.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지. 이런 곳은 올해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이 아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물론 이런 곳은 당연히 주정차를 하면 안 돼야 하는데 그럼 도로가의 이곳이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정차를 해도 되는지 되는 곳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동치부 이럴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진 차선을 확인하면 쉽게 그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오늘은 주정차 금지 여부 차선 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첫번째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 두번째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한 곳 세번째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불가능한 곳 하지만 특정한 요일, 시간, 차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런 경우엔 보조 표시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 네 번째, 황색 복선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려진 구역은 주차와 정차가 항상 어느 때고 금지되어 있는 곳 그리고 다섯 번째, 적색 실선 물론 역시 주차와 정차가 항상 금지되어 있는 곳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에 선만 잘 확인해도 주정차위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다 내가 불리해진다. 이 정도쯤은 괜찮을 것이다. 또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빈약하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해서 결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찮은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튜브 Welcome to the h o e